안녕하세요. 이승범입니다. 도형으로 영어 정복하기 다섯 번째 영상이죠. 바로 시작해 볼게요. 지난 영상들에서 다룬 문장 구조들은 저두 가지 모양이었어요. 오늘 연습해 볼건 바로 요거예요뭐좀 달라 보이긴 하지만 뭐 결국엔 동사 뒤에 명사 두 개가 따라온다는 건데요. 근데 저렇게 영어에서는요. 명사 두 개가 딱 붙는 경우가 아주 특이한 경우예요. 왜냐하면 mat. j 하면서요, 명사 두 개를 같이 쓰고 싶으면 영어에서는 저렇게는 절대 못 써요. 중간에 and를 붙여서 하나의 명사화를 시켜주던가, 아니면 Matt the professor 해가지고요, 뭐 교수인 Matt 해가지고 저런 식으로 컴마라도 찍어줘서 두 개가 같음을 나타내 주는 등 저렇게 명사 두 개를 딱딱 붙여서 쓰는 경우는 이 경우 밖에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주 특이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저거와 익숙해져야 되는데 그 전에 다른 동사를 바라보는 개념을 좀더 볼게요 I gave the dog 무슨 뜻일까요? 개를 줬다 일까요? 개에게 줬다 일까요? 둘다 돼요 좀 특이한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전 영상에서 다루었던 동사들은 I explained the dog 하면 개에게 설명했다가 아니라 개를 혹은 개에 대해서 설명했다 였잖아요. 즉 explain 동사 뒤에는 설명이 되어지는 대상이 오는 거였어요. 그런데 오늘 다루게 될 동사들은 둘다 되고요. 아니면 그두 개를 같이 한꺼번에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I gave you the dog 하면요. 너에게 개를 줬다라는 거예요. give와 explain의 차이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영어 단어 특히 동사는 이렇게 두 종류로 분리해서 좀 생각해 볼게 있는데요. give 같은 건 제가 순영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고요. 제가 그냥 편의상 붙인 거예요. 그리고 explain 같은 거는 외래 영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순영어는 뭐냐면 원래부터 영어였던 거. 그리고 외래 영어는 원래 영어는 아니지만 뭐 독일이나 프랑스 이런 쪽에서 들어와서 영어가 된것 그런 거를 외래 영어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봤어요. 어떤 단어가 순영어에 들어가고 어떤 동사가 외래 영어에 들어가는지 직관적으로 알아챌 순이 있을 거예요. 자, 예를 들어 take, have, make 이런 것들은 순영어에 들어가는 거고요. 외래 영어는 자 explain 같은 단어인데요. 좀 다른 걸 보면 include 하면요 무슨 느낌이냐면 in 뭐 안에 그 범위에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함하다. exclude는 그 반대 바깥이죠 x라는 의미가 그래서 바깥에 두니까 배제하다. 다시 말하면 우리 말도 순 우리 말이 있고 한자어가 있잖아요. 근데 한자어는 그 단어 하나 하나마다 어원 같은 의미가 들어 있어서 그 어원에 속하는 그 단어들이 합쳐져서 또 다른 단어가 만들어지는 형태 잖아요 영어도 똑같아요 순영은 저렇게 어원으로 이렇게 자세하게 분리가 안 되지만 외국에서 들어와서 영어가 된 것들은요 저렇게 어원들이 다 들어 있어요 그 느낌으로 구별하시면 되는데 두 종류의 동사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순영어는 어휘수가 적어요 그리고 외래 영어는 어휘수가 아주 충분해요 그게 어떻게 적용되냐면요 give 주다 잖아요 주는 행위에는 전부다 기부를 쓸수 있는데 외래 영어는 그렇게 안하고요. 보세요. supply는 죽인 주는데 뭔가 채워주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donate도 죽인 주는데 무료로 그냥 주는 느낌이라서 기부하다에 쓸수 있는 거고요. PROVIDE는 미리 챙겨주는 거예요. 뭘 제공해주는 느낌으로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갈라져요. 다시 말하면 다기부에 들어가는 건데 자, 외래 영어들이 훨씬 표현이 디테일하고 그러다 보니까 단어의 활용폭이 좁죠. 왜냐면 어휘수가 충분하니까 단어의 활용폭을 넓게 가져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순영어는 단어 수가 워낙 좋다 보니까 한 단어가 아주 폭넓게 쓰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순영어가 더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거고요또 외래 영어처럼 충분하게 디테일하게 설명해 낼수 없으니까 부족한 단어 수 때문에 수거 그리고 동사 같은 건 구동사 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우리나라 문법에서 그런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순영어가 아무래도 역사가 오래 됐잖아요 자 그래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보통 우리가 배운 문장 구조가 저렇게 두 개로 나눠졌어요. 순영어와 외래영어 전부 다 저렇게 두 개를 다쓸수 있는데, 자, 오늘 배우게 될저 문장 구조는 순영어에 해당하는 동사만 저렇게 쓰이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루게 될 저런 모양, 지금 설명은 안 할게요. 저런 모양도 전부 다 순영어에만 들어있고요. 또 배우게 될 복잡한 문장 구조를 가진 것들도 전부 다 순영어에만 해당이 돼요. 외래 영어는 오히려 문장 구조가 단순하고요. 순영어는 문장 구조가 복잡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순영어를 되게 쉽게 생각하고 외래영어들을 어려운 영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제 그 관점을 바꿔달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순영어를 우습게 보지 말자는 뜻이죠. 거기다가 단위당, 단어당 사용빈도를 보면 순영어는 엄청나게 많이 쓰죠. 외래영어는 사용빈도가 상대적으로 좀 낮겠죠. 그러니까 결론은 순영어는 수거 같은 것들도 많고 문장구조도 되게 복잡하고 사용빈도도 높으니까 사실은 더 많이 공부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어떻게 보면 아이고 골치 아플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희망적인 메시지를 하나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순영어는몇개 없어요. 희망적이죠? 저몇개 없는 거에만 좀 적응하면 복잡한 문장구조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고요. 그걸 저와 함께 이제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복잡한 문장 구조의 시작이 바로 요 모양인 거죠. 자, 명사가 두 개가 따라오는 건데 순서를 좀 알아두고 시작하는 게 좋아요. 앞에 있는 명사는요. 받는 대상, 뭐 주로 사람이지만 꼭 사람일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뒤에는 전달되는 것들이 오는 건데요. 예문으로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I show her my mind. 자, 내가 보여 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보여 주는 게 먼저 온다는 거예요. 여자분이죠. 그분한테 보여 준다는 거고 뭘 보여 주냐면 전달되는 거죠. 마이 마인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I show her my mind. 나는 그분한테 내 마음을 보여 줘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예문을 좀더 보면 by Matt ice cream. 자, 매트한테 아이스크림을 사 줘가 되겠죠.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He teaches me how to speak English. 자, 그는 가르쳐준대요. 나한테 how to speak English도 일종의 명사 형태예요. 이거는 오늘 말고 다음에 저랑 같이 공부해 볼 내용이지만 저렇게 좀긴 것들도 하나의 명사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이 뭘 연습하셔야 되냐면요. 자 이렇게 사용되는 동사들이 지금 저 나와있는 저 정도 개수밖에 없어요. 저거보다 훨씬 많긴 하지만 자주 쓰는 동사들은 그냥 저 정도만 익숙해져도 돼요. 자 어떻게 익숙해지냐면 이제 앞으로 저런 동사들이 나오면요. 예를 들어 give가 나오면 give, 음, 음. 마치 우리가 마음속으로 박자를 만들듯이 뭔가... 두 개가 따라와야 된다는 느낌을 좀 미리미리 찾자라는 거예요. 저런 동사를 접한 순간이요. show, 음, 음. ask, 음, 음. get, 음, 음. make, 음, 음. 이런 식으로 뭔가 저런 동사들을 만나면 음음 음 하면서 박자를 넣듯이 뭔가 좀 감을 키우면 쉽게 우리가 적응해 낼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문장은 한 문장이 아니에요. 문장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하셔야 될게 뭐냐면 저 동사를 가지고 뒤에 따라오는 말인데 일단 간단하게 만들려고 그냥 뒤에 따라오는 건 미만 붙였어요. 그리고 명령어로만 그냥 만들었죠. 왜냐하면 그냥 그 동사를 보고 두 개가 따라오는 느낌만 만드시라고 제가 저렇게 준비한 거고요 자 오늘의 문장들은 좀 많으니까 이 영상의 설명글에다가 저 문장들을 적어 놓을 테니까 이 영상이 끝난 다음에 오늘 하루 정도만이라도 저 문장들을 보시고 계속 박자를 넣듯이 소리를 내어 보세요 그러면 그 감각이 생기게 될 거예요 자이 감각을 왜 만들어야 되냐면 저 동사들을 그냥 바로 쓰고자 하는 이유도 있지만 제가 조금 더 동기부여를 드릴게요 추가적인 이유를 더 드릴게요 그러면 아저 연습 저 감각을 만드는 연습이 그래서 중요하구나라는 걸더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세 가지예요 자 일단 볼게요 I told the guy the fact 말하다인데 거기에 과거형이죠 테의 과거 told예요 그 남자한테 그 팩트를 말했어 라는 뜻이 돼요. 오늘의 문장들을 연습하면 저 감미 이제 오실 건데요. 저 감각이 이제 어떻게 활용이 되냐면 영어는 이렇게도 쓰여요. 자, I told the guy 하고요. Living next door. 그러면 옆집 사는 그 남자가 되는 거고요. 근데 더 팩트도 뒤에 뭘 붙일 수가 있어요. I broke the window. 그래서요. I told the guy living next door. The fact, I broke the window 해서 옆집 사는 남자한테 내가 유리창 깼다고 말했어. 이런 식으로 음음가 텀이 좀 길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음음 음. 그러니까 the guy living next door, the fact, I broke the window 저런 것들도 적응이 되려면 음음 음 하는 그 감각을 만드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이거예요. what you want 자1강에서 연습했던 거죠 what you want 니가 원하는 무언가 뭔지 모르는 거죠 근데 니가 원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인데 어, 오늘은 really를 하나 더 넣어봐서 조금 더 의미를 부가시켜 볼게요 이제 앞으로 해, 해볼 거니까요 what you really want 그러면 얘를 연습하면. What you really want.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덩어리처럼 느껴지면 명사로 쓸수 있으니까 오늘 배운 그 응에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show people what you really want. 사람들한테 네가 진짜 원하는 걸 보여줘 라는 문장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음음 음 자리에 좀 특이한 명사들이 저렇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아시면 좋고요. 그게 두 번째였고요. 마지막으로 you told me that. 저게 오늘 이제 배운 거였는데요. 자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잘 보셔야 돼요. you told me that. 저기서요. 대 h a 얘기 안할수 있겠죠. 저런 문장 구조에서도요. 자 그러면 당연히 앞에 배운 원리를 그대로 적용해서 what을 앞으로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what you told me. 라는 구문이 완성되는 거고 이건 무슨 의미겠어요? 네가 나한테 말한 무언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도 계속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what you told me가 하나의 덩어리 뭐 청킹이라는 용어를 원래 써야 되지만 뭐 쉬운 표현으로 덩어리 그리고 개념적으로는 마치 한 단어처럼 느껴보면 그냥 그대로 문장에 넣을 수가 있는 거죠. He knows what you told me. 걔가 알아. 네가 나한테 말한 무언가를 알아 그러니까 뭘 말했는지 알아 이런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엔 You told me t h 에서요 네가 구멍 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자저 구멍은 what이 아니라 사람인 게 확실하면 뭘 꺼낸다 그랬죠 who죠 그러면 who you told 하고요 빈자리 그냥 놔두고 바로 that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who you told that이에요 who you told that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연습을 꼭 하셔야 돼요. 즉, 후나와시 오면 뒤에 나오는 문장 구문에 뭔가 빈자리, 구멍이 있다는 라 뜻이에요. 그 느낌을 생각하고 계속 또 소리를 내보세요. Who you told that? 네가 그걸 말해준 대상. 어, 봐요, 한국말로 해석이 좀 이상하게 안 되잖아요. 그냥 영어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노력을 해보세요. 그러면 who you told that? 저 told와 that 사이가 빈자리가 있다는 라거 아시겠죠? 그러면 적응이 되면 문장에 넣을 수 있는데 이번에는 주어 자리에 넣어볼게요. 자 주어 자리에 넣었으니까 who는 당연히 대문자로 처리해야 되는 간단한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who you told that? sent me an email. 네가 그걸 말해준 사람이 나한테 이메일을 보냈더라고 이런 의미가 되겠죠? 사실 저거 쉬운 문장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은 아마 이해하고 계실 거예요 왠지 진짜 우리가 왠지 영어 이제 잘하는 것 같잖아요 맞아요 부분적으로 이제 잘하는 게 생긴 거예요 원어민들은 막 저런 식으로 막 말해요 우리도 조금만 연습하면 저런 어려운 문장들 쉽게 말할 수 있어요 초반인데도 벌써 저런 걸 다루니까 자신 있게 이제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문장들은 설명글에 제가 남겨놓는다고 했었죠 꼭 하셔야 돼요 한꺼번에 막 뭐 영상만 보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제가 주문한 내용들 숙제처럼 내드린 내용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조금이라도 연습하시고요 어 아니면 하루 날 잡아서 그냥 그날 하루만 거기에 투자를 하셔도요 그영어식 감각이 생기니까 꼭 한번 해보세요 보글리시는 이렇게 뭔가 다른데 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